Just go, go, go, carry on. m i 안녕하세요 남은대만은랑하고그네 남자친구가 싶은걸 그네 남자친구가 싶은 걸 어? 스빈! 응. 알고 있니 할때 지금 너무 알고 있니거든? 그리고 광대 조금만 올릴게요 조금만 웃으면서 하고 해볼게 네 남자친구가 싶은걸 요금 들어봐봐 지금 느낌 전체적으로 다 괜찮거든? 조금만 더 밝아야 될것 같아 혹시 알알 이거 음정이 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높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호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더 이렇게 좀로우파이한것 같아 어, 오케이? 좀 편하게 가볼게 편하게 해봐 아 너무 좋았네 느낄 수가 있니? 아 귀여워 그 R이 자꾸 혹시 알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알, 딱 찍어줘 그냥. 혹시 알고 있니 어 그거야 그거 해볼게 혹시 알고 있니 어 이거야 박자만 맞으면 될것 같아 음. 혹시 알고 있니 어 아, 들어볼게 혹시 알고 있니 네. 느낄 수도 느낄 수가 있니 딱 찍어줘 네. 갈게 시 알고 있니 수가 있 이거 좋은 거 같아 잠깐만 이거 솔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시 알고 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시 알고 있니 어, 같이 여기에서느만 앞으로 조금만 땡겨 뒤에 넘어가볼게. 여 네. 음. yeah, <웃음> 목소리가 조금 더 나와져야 됐습니다. 그냥 y yeah e girl 말고 yeah girl 이가 식으로. 오케이? 예, yeah, o 야, 너무 좋은데? y yeah, 야, 너무 좋다. o 너무 좋아. Yeah, girl. 아, 너무 좋다. 가이 한번 들어봐 봐. Yeah, t h e t my heart is like t h e t my heart is like t h e t my heart is like 그냥 박자만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? t h e t my heart is l i One, two t h e t my heart is like One, two t h e t my heart is like 어. You s o u l d know that t h a my h e r t is like 넘어갈게 oh. <웃음> <웃음> 전부 다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다음 그 다음의 겨울도 너의 곁에 있을게 알겠습니다 전부 전부 다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다음 그 다음의 겨울도 너의 곁에 있을게 잘해주고 싶어 어나 빛이 나 눈이 부할때 밴딩이 조금 빨라긴 해야 돼 피어나 이런 식으로 나와 그렇게 해야 좀 박자가 살것 같아. 지금 너무 다 흘러가서. 응. 해 볼게. 네. 어. 어. 눈꽃이 피어나, 들어볼게. 네. 피어나랑 피랑 빛, 피 빛에 엑센트가 응.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. 눈꽃이 피어나또피이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눈꽃이 피어나또피이나어 액센트가 있어야 될것 같아. 오케이? 해볼게.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나 좋다 좋다. 들어볼게. 응.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어나또피이나 눈이 부신 너처럼 이거다 빛이 좋아요 네. 더블링 갈게요 어, 내려올 때면 그리고 물들을 때면 네. 그리고 피어나, 피어나 빛이 나 피어나, 빛이나? 어, 이렇게 해서 조금 약하게 살짝만 약하게 해서 네. 더블링 칠게 거기만 네. 아, 좀한 번에 쭉갈게물 들을 때면 이 피어나 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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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맘 먹고 가 너무 또 빠지면 안돼 아, 지금은 또 큰맘 먹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중간을 유지해 어, 주고 해! 감사, 감사해! 가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의미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<웃음> 해볼게 응? 뒤에 갈게 날잊초봤자 우린 하탐 뜨거운 사랑 주고받아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산타 클로 o s 아이스 u r e y e 뚝 막아 난 이제 동심보다 조심을 챙겨 중심을 잡아야 돼그 중심에 널 두고서 살아갈게 네 옆에 있을 하루종일 미리미리 약속해 사랑해 That's my baby. 고생습니다아 무슨 비숑 비숑인 줄 알았어 방금. <웃음> 네 셋, 끝. 끝난 줄 알았겠지만 여기를 많이 눌러주세요.